모두들 터라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오예. 네, 카카오에서 정산 확인 사이트인 파트너 포털을 오픈했다고 알렸어요 어떤 면에서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아직 없었다고? 일단은 아, 뭐 들어봅시다. 네, 이거. 이게 뭐냐면 원래는 CP사, 그러니까 그 제작사나 에이전시나 이런 곳들한테는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작가들도 볼수 있게 해줘라라는 음. 요구였거든요. 근데 그쵸. 그 거기에 들어가면 다볼수 있었어요. 모든 작품을. 음. 그러니까 따로 따로 그걸 캡처를 하든 아니면 복사를 하든 다운을 받든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행정 소유잖아요. <웃음> 그죠. 그게 그게 잘해 주는 것도 있고 음. 안해 주는 것도 있고 CP사마다 되게 차이가 많이 났던 거예요. 야 이거 근데 그 원래 원, 원래 있었던 그 페이지가 작가들에게 오픈된다고 네. 하면 오픈됐었다고 가정해 보면 네. 되게 되게 마음 복잡하겠다. 그쵸. 그렇죠. <웃음> 이 작가는 얼마를 본 거야? 이러면서 네. 다, 다 보이잖아요. 다볼수 음.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개인 정보죠. 그렇죠. 그게 좀 문제가 돼서 잘 하는 곳들은 사실 문제가 없었는데. 음. 이게 되게 어려운 것들도, 명세한 것들도 있다 보니까. 어,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걸 담당하는 직원 한명 뽑아야 되는 수준이라면. 그렇죠. 되게 힘든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작가분들도 볼수 있는, 그 작가님께 맞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네네네. 그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고요. 정종호 부사장님께서 일단 첫 인사를 눈물로 하셨는데 제가 의미심장하네요. <웃음> 사실은 요거는 플랫폼 쪽에서 만들어야 됐던 인프라인데 지금까지는 중간에 있었던 CP사에서 행정 소 행정 비용을 내가면서 했던 부분이라고할수 있는 거죠. 음, 예전부터 되게 카카오에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 작가들한테 보여주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카카오 쪽에서는 어, 우리는 보여드리는 거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끝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CP사가 보여줘라로 끝났던 거예요 <웃음> 맞다고 생각한다 네. 어, 그 맞는 말씀이죠 CP사가 보여줘야죠 가 되면은 음, 얘기가 다르잖아요 문장의 중간에 끝난 거 네. 같은데 어. 그러다 보니까 CP사만 볼수 있게 했던 것을 이제 작가님들도 볼수 있게 음, 바꿨다라는 네. 거고 그 계약한 CP사가 초대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어, 네, 네, 네. 그러면 그 메일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 작품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음. 어, 페이지가 열렸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갱신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이걸 확인을 못했는데 네, 네. 작가분들이 요구했던 건 실시간에 준하는 거였어요. 지금 당장 내 만화가 얼마가 팔렸고 나한테 정산될 금액이 얼마까지 와있다는 라걸 네.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그런데 네. 이건 사실상 어렵죠. 주저, 그 실시간으로 아, 확인하는 건 어렵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네. 이건 솔직히 쉽지 않아요. 네.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뭐일 단위로 갱신이 되는지 음. 주 단위로 갱신이 되는지 월 단위로 갱신이 되는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뭐일 단위면 그나마 제일 좋은 건데요. 네. 일단이면 베스트고 주단이어도뭐내 작품에 올라간 요일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되니까 네네네. 근데 월 단이면 조금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프로모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매출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그 힘을 준 작화나 연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지망생 분들 중에서는 잘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긴 한데 경력이 많이 쌓인 작가들 중에서는 음. 마치 분석 툴처럼 이걸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 특히 웹소설 쪽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의도했던 게 얼마나 먹혔냐. 그런 것들을 분석 툴처럼 되게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이화에서 프로모션이 끝난다. 이화에서부터 유료분이 시작된다고 라 했을 때그 전화에 어떤 시도를 해. 그때 실제로 유의미하게 연동률이 올라가는가. 이걸 다 보세요. 그런 작가에게는 사실은 이 갱신주기가 너무 길면 분석 툴로서는 의미가 떨어집니다. 음. 그렇죠. 그렇죠. 네, 뚜따 반장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일 단위만 해도 구축하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알죠. 네. 그러니까 저야 저 같은 사람이야 아, 데이터 필요한데 지금 당장 뽑아서 주세요라고 말을 해세 시간 뒤에 안 나와 음. 대표님 전화를 하죠. 대표님 어떻게 된거예요 전화를 하지. 그럼 대표님이 이제 짜증을 내죠. <웃음> 그런 거는 이제 저희끼리의 얘기지만 음. 카카오쯤 되면 되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한번 봅시다 이거 갱신주기 나중에 다음 뉴스 또 업데이트 될때 네. 한번 알려주시죠 일단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거는 1단위의 가능성이 제일 높고 네네. 근데 이제 카카오 그 홍보팀 쪽에 연락을 해서 확인했을 때는 이 영상 음. 유튜브에 있거든요 네네네. 이 영상에 나온다 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음. 영상에 그래서 <웃음> 영상에서는 월 단위인 것처럼 소개되어 가 있어서 어? 그럼 안되는데? 네, 월 단위면은 좀 곤란한데? 싶은데 싶어서 이제 뭐 여쭤봤더니 영상에 나온 거로 가늠한다. 네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웹툰 같은 그래서. 경우는 주 단위여도 네. 나름 의미 있는 분석들이 되는데 음. 웹 소설 같은 경우로 보자면 특히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웹 소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웹 소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5일 연재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경우는 주 단위마저도 분석툴로서는 좀 효용이 떨어지는 건 네.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일 단위가 음. 아닐까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여쭤보니까 네네네. 원래는 일 단위로 된다. CP사에 제공했던 것이 일 단위로 된다고 어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걸 가져왔다면 일 단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길 바라고 음. 있습니다. 네이버는 네. 일 단위였던 것 같아요. 일 단위, 일 단위였던, 네. 일 단위였던, 네. 일 단위였던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네, 네.